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4 17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승은하느니라 아멘 2부예배오신 우리 세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사오로 보시면서 샬롬 평안이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멘 인사하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말길 바랍니다 한번더러리 여러분, 찌렁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러보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수분 여러분, 여러분, 여 또 사람들에게도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마 이 기대 누구나 다 가질 만도 합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 잘 믿고 성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그 기대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그냥 확 끼얹는 듯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고별설교이시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란거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인데 15장부터 17장까지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말이 이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는 이말한번 정도 그냥 짚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을 보면 미워한다로 시작해서 출교한다 환란을 당한다 죽인다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점점 강도를 더 높이시면서 출교당하고 환란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할 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미워한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이 뭡니까? 그 세상의 실체가 뭐죠?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가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죠 사람, 조직, 활동, 철학, 문학, 가치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한 채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화되고 활동이 일어나고 정치를 하고 그게 다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일서 이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의 구성요소가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 지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력의 배우 실체는 사단이에요. 그 배우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예수 믿는 것을 마귀가 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까?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역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격하잖아요 그로 일어난 결과가 거짓과 악함 등인데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것은 악한 일이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거짓은 죄야 음행은 죄다 동성애는 죄야 하면 세상은 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잘려나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바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원줄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잘려나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 예수님과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어, 학교를 다닐 때는, 교회 체범 나온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만약에 막한 마리 20명, 30명이라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아마 이럴 겁니다. 수에서 완전히 밀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진화에서 원숭이가 진화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시작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원받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고 성령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할까요?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토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냐 진화냐 진화론을 배우는 아이들은 사람은 동물이네? 왜?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까 사람은 동물이래 동물, 동물 그러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때로는 사람이요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지는 때가 있잖아요 자기 부모를 유산, 돈 때문에 죽이고 자식을 낳고 버리는 이들을 보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명확합니다 그건 동물이라서 그래 그러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죠 왜? 동물인데 뭐 어차피 동물인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사람도 동물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인데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의지, 성향 사람에게 새겨져 있어요 비록 그것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그 학생의 입에서는 사람은 동물이야 그런 말이 왜 튀어나오죠? 진화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원수, 인간은 원수에서 발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정도로 그치면 다행이에요 그 진리 때문에 미워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고 매장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닐까 나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는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그 미움이 나에게 있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저 원문에 보면 경건한, 경건하게 한경건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내 네, 모두 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두 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배 없이 미움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 그러면 당연한데 이 미움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명절 때만 되면 죄사 문제 때문에 홍력을 치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세상 떠난 후에 효도한다고 제사상 잘 차린 게 효도한다고 그렇게 난리 벗어 떠는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불효하던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는 극심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은 혼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제사 배후에 있는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을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를 안 지낸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들과 한통속이 아니니까 자기들과 한통속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난리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을 내팽개칠 수가 없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그랬어요 그게 요한 1서 2장 15절이에요 로마스 12장 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대를 분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소속이 달라졌어요 세상과 동일하지 않아가지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미워하다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듭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붙어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미워하는 거지 몰라보세요 니나 아네나 똑같다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문이 달라져서 아저 사람 뭔가 달라 예수 믿들이 달라 자기들과 한 몸이 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이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성경은 축복하라 그 미워하는 세상을 축복하라 예수님은 미움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과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그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크게 읽읍시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참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욕 듣고 미움 당하고 막 그렇게 할때 복이다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미움 안 받을 수 있어요 미움 안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 떠나면 됩니다 예수께 안 속하면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아니면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비난할까요? 너 보니까 내가 사는 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똑같네 우리 편이잖아요 세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맞아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니나 내나 보니까 마음이 통해 세상과 죽이 잘 맞으면 미움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나도 창조가 안 믿어져 내가 예수를 믿긴 한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 받는 길이 예수만 있겠나? 다른 데도 있다고 난 생각해 그리고 남이야 뭐라고 말하든 돈만 벌면 되지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주일 성수하라고 11주 하라고 헌금하라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면 세상과 갈등이 없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한 번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세속의 시민권자로 한 번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죽이 맞아가지고 잘 돌아가면 미움 안 받아요 미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가? 이거 중요한 영적 상태 점검이에요. 참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과 갈등을 겪고 미움을 받아요. 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뽑혀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분리해서 당신께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은 뭐야? 우리는 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No! 예수님은 우리를 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라내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 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너희를 세상에서 가리고 가리고 골라서 골라서 뽑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뽑히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골라서 세운 겁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고 아멘.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고 아멘. 알렐루야 아멘. 그 변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라가 다른데 소속이 다른데 신분이 다른데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순교자이신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주광조 장노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인 조선을 사랑했지만 단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조선 독립이라는 구호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일본 천황을 비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아버지를 일곱 번이나 가두어 가전 고문을 다했고 끝내는 감옥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잡아들이면 잡혀오고 때리면 맞았던 약하기 짝이 없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왜 그렇게 고문하고 죽였을까요? 그토론은 약해 보이지만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이 일본 경찰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증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미워하면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고 복받을 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축복하라. 축복하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신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당신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빡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중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아시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미움을 받으신 것만 아닙니다 미워하는 이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스테반 집사가 축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스대반 집사는 그렇게 돌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사람 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돌을 던지는 자신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결국은 사울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빌리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붙들려서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스데반을 생각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미를 그 감옥에서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순간에도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도망가면 간수장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때리고 가둔 간수장 걱정은 왜 합니까, 그때? 아마 스대반 집사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장이 구원받잖아요.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대반 집사가 자기를 미워하여 죽인 자들을 축복한 열매인 거예요 열매.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돌밭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자가 마음밭이 돌짝밭이라는 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때 오는 미움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돌받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임하지만 은혜는 받을지 몰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냐?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 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이 이렇게요 예수님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저본문에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기정사실로 받아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기정사실로 딱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평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속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우리의 태생도 달라졌는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평안하십시오. 평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미리 하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자, 우리가요, 어떤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 단둘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면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요동칠 텐데 미리 당할 일, 미리 있을 일을 알게 되면 마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수차례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도 누누이 강조해 주셨고요 또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말씀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 당하면 마음 단둘이 할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겠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직장 가서 삶을 살다가 진리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예수께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미움이 있거나 어림이 있을 때,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평안하세요. 그리고는 담대하세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맞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또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보면 구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또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십자가의 본질은 따라 합시다. 버림 받은, 미움 받은,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셨어요. 미움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본질은 버림 받음이라고요. 미움받음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그분께 적부침받 되었을 때 각자에게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질 일만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각 사람이 질 십자가를 다 정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마련된 십자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맞는 십자가 즉 버림받음과 미움받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지만 모두에게 순교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적 사명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한 십자가예요 순교당하는 분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삶 동일한 십자가예요 동일한 상급을 받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애쓰고 또 애쓰고 애쓰고 학원이고 뭐고 학교에서 막 치고 들어와도 어,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도 해야 돼 예배 드리도 해야 돼 이거 십자가잖아요 모두 다십자가다 있는 거예요 사명자만 가진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잠깐 차를 마시다가 올 6월 달에 나이가 만에서 양력 나이로 바뀌는 거 아시죠? 나이가 쭉, 예,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아, 예? 아 그래서... 옆에 있는 조선사님인가? 우사님 그럼 나이가 어렵게 되겠네요. 그러면 목회도 더 1년 더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이가 더 젊어지니까. 아니, 여러분, 은퇴나이는 똑같아요. 마음만 다를 뗄 뿐이지. 근데 그래서, 아, 1년 더 목회하니까 더 좋으시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목회는 제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예요 제게 있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십자가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버림받음과 미움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기꺼이 십자가를 질 믿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미움과 박해로 인해 받는 놀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새날 교회 성도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은 적 있나요? 있다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한 감사하세요 왜냐? 내가 참 믿음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니나 내나 똑같네 생각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나 어떻게 똑같네 이러면 미움 안 받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새날교의 성도라면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믿음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늘 타협하고 늘 숨기고 숨고 피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서시면 안 됩니다 저책망 받아요 네 도대체 목회 어떻게 하고 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다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껍데기인가 죽적인가? 판단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걸 점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요 어, 우리를 위로하는 것보단 지금 이시즌에 경책하고 깨우고 바른 믿음을 세우려는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되세요? 아니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저도 기쁩니다 이 말씀으로 내 믿음도 점검 받게 하시고 우리의 세날 성도님들 믿음도 점검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분 한번 일어서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만한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혹여나 이런 부분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또 용기 내세요 참 믿음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부에에우신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문이 달라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서 예수님께 접붙였어요 할렐루야 내게 주님께서 다 붙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미움 있을지라도 박해가 있을지라도 당년지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우리가 드릴 때 성령님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저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